지진으로 흔들려요. <웃음> 어? 우 <왜> 집이 흔들리는 <웃음> 것 같지? <같죠? 웃음> 너도 그래? 나도. 얘들아, 지진이야. 빨리 피하자. <웃음>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. 우리 너도. <웃음> 감사합니다.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여러분, 지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? 지진이란 땅이 흔들려 땅 위에 모든 게 흔들리는 무서운 재난이에요. 그럼 지진으로 흔들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머리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식탁이나 책상 아래로 피한 뒤 식탁이나 책상이 지진의 흔들림에 밀려가지 않도록 다리를 꽉 잡아요 피할 곳이 없다면 떨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 곳에서 머리를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지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봐요